이모양을 전개도로 네. 이 밑에를 밑넓이라고 부르고 어. 위에 붙어있는 것을 옆넓이라고 하는데 네. 밑넓이와 옆넓이를 다 더하면 겉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어.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네. 높이와 네. 이 밑넓이를 하면은 네.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둥은 네. 바로 노, 높이랑 하면은 네. 높이랑 민날비를 곱하면 넓이를 네. 알수 있는데 네. 뿔은 올라갈수록 넓이 가 달라지잖아요. 아 네. 달라지잖아요. 네. 달라지잖아요. 근데 이거, 여, 이 원뿔과 민날비와 네. 높이가 같은 네. 기둥에다가 네. 기둥이 있고 네. 네. 각뿔에다 물을 넣고 네. 기둥에 그 물을 부었을 때 3분의 1이 찬데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에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